자 고발 사주 사건 관련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해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손준성 검사 등을 검찰에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죠? 무리 없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 이 사건 수사를 그리고 조사를 검찰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협력을 통해서 보다 명확한 실체 규명으로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기 때문에 그분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협력이 보다 더잘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믿겠습니다. 예. 네, 공수처처장님,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피의자죠? 예. 예. 자, 아까 처장님께서 공수처에 사건이 고발된다고 해서 바로 피의자로 하지 않고 일정 정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도 그런 절차를 거친 겁니까? 예. 그 절차를 거쳐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는 게맞겠다고 판단한 겁니까? 예, 저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고발사주 사건 관련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법무장관님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 디지털 증거의 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자 보도를 보니까 제보자인 조성은 씨 핸드폰하고 USB를 포렌식 했더니 지난해 4월 3일과 4월 8일 날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받았던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흔적이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박의원님좀 어렵고요. 아, 뭐저 역시 그것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음, 것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디지털 증거의 조작 가능성이 낮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보도대로 어, 해당되는 날짜에 다운로드 받은 흔적도 나오고 어, 그리고 디지털 증거 자체에 담긴 의미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사후에 어떤 고발장이라든지 또는 고발장이 첨부될 것이라고 해서 같이 보냈던 어, 자료들이 어, 조작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점차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점차 사건의 어, 실체에 좀 접근해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보도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 등을 어, 곧 검찰에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절차도 앞으로 어, 아무런 어, 지연이나 이런 것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죠? 공수처장님께서 답하셔 장관님께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검찰에서의 검찰과 관련된 보도라서요. 무리 없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네. 아까 이제 그 저희 김영민 의원이 질의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제목과 검찰이 수사하는 제목이 다르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해당되는 제목과 관련돼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공이 검찰과의 협력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수사를 그리고 조사를 어 대검이나 검찰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체 규명에 있어서는 각자 영역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명확한 어, 실체 규명으로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도 저희가 유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기 때문에요. 예, 그 예. 부분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양 기관의 검찰과 공수처의 협력이 앞으로는 보다 더잘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믿겠습니다. 예.